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대표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이태포 투자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2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웃음>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023년이고요. 그렇다면 올해 첫달 그러니까 2023년 1월 실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이자 10배 정도를 한달 만에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따가 그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자, 2023년 1월 실적 리뷰 기준입니다. 수익률 기준일은 1월 31일, 2023년 1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했고요.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자, 지금부터 2023년 1월 제 계좌, 제 계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 실적 공개,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월 실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달 그러니까 2022년 12월 말 기준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때까지 총 손실 금액은 127만 9천원 정도가 손실이 났었고, 그때까지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1.6%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2023년 1월 기준은 어떨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 계좌 김광주 제 계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익률 리뷰를 하고 있는데 2023년 1월까지 총 1,200만 원 저는 매달 100만 원씩 1,200만 원이 투자되어서 여기에 보시면 총평가 금액이 1,152만원 정도니까 대략 2023년 1월달에는 마이너스 48만원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12월 말 기준 손실액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죠. 자, 당연히 수익률도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개선되었냐면 수익률이 2023년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4%이네요. 자, 2023년 1월달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지난달에 지난달은 마이너스 11.6%였잖아요. 그런데 2023년 1월 말 기준에 마이너스 4%이니까 무려 한달 동안 7.6%가 플러스 된 거죠. 그래서 지난달 11.6%가 7.6% 회복되면서 지금 현재 1월 31일 기준에는 마이너스 4% 정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은 바로 한달 동안 플러스 7.6%가 났다. 이겁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늘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이 있죠 예 근데 지난해는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꾸준하게 마이너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지금이라도 조금 손실이 났지만 은행예금으로 옮겨갈 거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꼬박 지켰을 때 채웠을 때 고금리라 하더라도 5%, 6%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수익률이라는 것은 한달 만에 7.6% 그러니까 은행 예금 금리로만 따지면 한달 만에 10배 이상이죠. 예, 컨대 은행 예금이 5%, 6% 금리라 하더라도 그것은 1년 12달을 채워서 나오는, 받을 수 있는 이자니까. 그러니까 은행 이자 5%, 6%를 한 달로 나누면 0.56 이 정도란 말이에요. 0.5나 6. 그것에 비하면 지난 한달 동안에는 은행 이자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도 하는 것이 투자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늘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당연히 여유돈으로 해야 인내하겠죠. 이런 등등이 아 지난 한달 동안에 잘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요. 하나씩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았던 이를 실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한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 한달 만에 7% 넘게 올랐잖아요, 벌었잖아요. 자그 이유는 지난해 계속 빠졌잖아요, 주가가. 올해 접어들면서 아 지난해 너무 과도했다 또 물가도 조금 진정되는 기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 바닥을 인식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피봇이라고 금리천환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오르 올랐던 금리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지난해처럼 금리 인상이 강력하지 못하다. 1, 4분기 동안 금리가 오를 수는 있으나 그것이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떨어졌다. 자, 그런 영향 때문에 지난 한달 동안 많이 올랐다. 우선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매달 우리가 정립으로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그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에서도 11% 정도 누적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해는 많이 빠졌잖아요. 전 세계 주식시장들이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손실률은 적었죠. 그 역시는 바로 매달 5월 정립식으로 위험을 타이밍 분산, 돈 분산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천몇백만원이제 기준 같으면 천이백만원이투자돼 있는 겁니다 그 월적립식으로 보험처럼 따박따박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목돈이 형성되어 있고 이 목돈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지난 1월달 실적을 보면 7.6% 올랐다 그러면 7.6%가 목돈 전체에 이제 적용되는 영향이 있죠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때 한꺼번에 하기 힘든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이렇게 월정미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돈이 되어 있고 그 목돈에 이르기까지는 위험이 분산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이를 실적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물론 늘 말씀드렸지만 투자할 때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또 자본주의는 기업이니까 기업이 평균적으로 성장하면 주식도 평균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에 투자하는 ETF들을 분산 투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여윳돈이어야 하는 것은 지난해에도 여윳돈이니까 우리가 계속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올 수 있자, 있었잖아요. 있 버텨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믿음, 투자를 봄처럼 반드시 여유돈. 이세 가지가 앞서 우리가 보았던 1, 2, 3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던 이것들하고 결합되면서 어, 이럴 실적으로 결과가 나왔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ETF 포트폴리오, 월정립식 ETF의 포트폴리오는 아시다시피 다이거 미국 S&P5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즉 미국 S&P500과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세계 대표적인 지수 평균, 평균을 투자하는 ETF를 비롯해서 추가 한 4개에서 6개의 ETF를 추가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달 투자 시점 및 ETF별 투자 비중은 매달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자 이것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죠. 자그 결과 지난 1월달 실적은 그리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투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안내 드리면 저희는 이제 어 투자자문회사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돈을 직접 저희가 받아서 운용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돈큰 돈도 마찬가지 지만. 그래서 저희 바인 투자자문으로 부터 자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삼성증권에 계좌 개설하고 삼성증권에서 수탁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삼성증권 건에 항상 수탁이 되고 고객들은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서 인출도 되고 또 수익률 조회도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증권 계좌 개설하고 수탁 관리가 된다는 것. 권장투자기간은 가능하면 최소 5년 이상 하시라. 왜냐하면 자원주의는 투자시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하면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포함할 수 있으니까 최소 5년 이상 하시라 라고 권장을 드리고 물론 중간에 판매할 수도 있으나 해약할 수도 있으나 항상 손실 위험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라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이 상품은 투자 상품이니까 원본 손실 가능하고 원금 비보장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월 최소 투자금은 100바른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 투자 목적은 목돈 마련, 즉 언제든 인출해서 사용해도 되고 또 연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연금으로 연금 마련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문 보수는 1년 기준으로 연 1%인데 이것이 매달 12분지 1로 나누어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표사원이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이태포투자 1월 실적을 리뷰해 드렸는데 물론 제 계좌를 공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가입하고 계신 분들 중에 수익률은 저하고 당연히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어, 매달 적금식 ETF 투자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015360 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판 가게나 바인 투자 자문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